지금 시간 밤 11시 40분입니다 퇴근한지 한 30분 됐는데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 쿠팡 띌 생각이 없었어요 참 사람이 그 단가 올랐다는 알림 문자가 왔어요 1 0 0 7 0 0 6 0 0 1 0 0 0 0 1 8 0 0 1 0 0 1 0 0 1 허게 막 구한다고 계이 문자 알림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신청했어요. 야, 서초 캠 처음 가봐요. 비까지. 아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. 기름이 없어. 워액도 없고. 아 비싸? 아 진짜 조금만 야겠다아 아, 비싸니까 이만 원만. 살았습니다 <목마> <목마> 뭐 어쨌든 도착했으니까 이제 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마>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영상을 올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안 좋은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 찬반 논란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굳이 그걸 왜 하냐 이거 안 맞는데 왜네가 거기에 동조를 해서 지금 이렇게 단가를 낮추냐 뭐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같이 그런데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저 또한 돈이 필요하니까 시작을 한 거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 나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쿠팡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것도 영상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나보고 사고 나라는 얘기잖아요 그 댓글을 보고 나서 진짜 사고 날것 같은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고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그러죠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너무 내가 흥분했나봐 <목소리> 아 이딴 봐 아, 보시면 이렇게 됐어 이 카시트 때문에 그래. 카시트 카시트 카시트 부자 되겠다 부자 되겠어 지금요 머리로 받치고 운전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측 사이드미러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물건을 적당히 줘야지 그 댓글 친절히 남겨주신 사고를 내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과정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조금만 내가 실수하면 그 부분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아! 지금 첫 배송지가 빗물 펌프장? 아... 진짜... 나 반장하겠다 이제 없어요! 없어! 쿠팡플렉스를 하다보면 서울의 주요 시설들도 옵니다 빗물 펌프장 내가 여기 올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 전 오늘 시작부터 망했습니다 30분을 헤매고 잠원 빗물 펌프장 앞도 안 보여 근데 잠겼어요 이렇게 돼있어요 반장하겠다 빗물 펌프장 때문에 지금 1시간 반 동안 네개밖에못 날랐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친구도 여기 안 살고 살면서 돌아다녀본 적도 없고 한동네 배달하려니까 아주 죽갔네 죽갔어 손 보여요 이거 손? 누가 본드를 시켰나 봐차 안에서 본드 냄새 아... 계속 그냥 오른쪽에는 고속버스 터미널만 보여요 보이질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동수도 안 보이고 솔직히 오늘은 정말 힘드네요 광역이 일단 너무 넓고요 개수가 너무 많아요 3시간을 날랐는데 아직도 30개 남았어요 내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고 그 캠프 멤버가 아니라고 이건 날 무시한 거야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이거 예의가 없는 거야 물건을 이렇게 배정하는 건 내가 이 서초 캠프 멤버가 아니라는 이유로 날 무시한거야 지금 해가 뜨잖아요 이 마음이 막 너무 급해요 시간은 막 다가오지 막 물건은 막 이렇게 쌓여있지 무려 12개 아파트로 옮겨다녀요 이거 어떻게 7시까지 날라요 결국엔 전화 왔어요 시간내에 배송 못할 것 같다고 백업 붙여준대요 백업이 시간내에 배송을 못할 것 같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소에 와서 물건을 좀떼 가서 도와주는 것 같은데 결국 저도 백업이 붙었어요 우비를 챙겨왔는데 택백박스에 좀 깔려가지고 끊낼 수가 없어 나를 포기했어 끝. 아 비가 적당히 와야지 뭐 배송을 하지. 응? 물건은 많지. 비는 막 미친 듯이 내리지. 어? 길은 모르겠지. 오줌은 매력지. 아 정말.